안녕하세요 다이노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내용은 첫 번째 보스를 소환하고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보스 몬스터는 사슴 모양을 하고 있는 몬스터인데요 보스 몬스터를 소환할 수 있는 특정한 장소를 우선 어디인지 찾아야 하는데 처음 게임에 시작하게 되면 은 여기 빨간 색깔 묘비 같은 게 있어요 이거에서 위치를 등록을 하면은 맵에 이렇게 표시가 나와요 이렇게 표시가 나온 위치에 가보면 첫 번째 보스를 소환할 수 있는 재단이 위치하게 되고요 첫 보스 같은 경우에는 목초지 지역에만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찾기는 굉장히 쉬울 거예요 사슴 모양의 이렇게 석상이 있어요 그래갖고 구분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이렇게 재단에 특정 아이템을 놓게 되면 이제 보스가 나타난데요 보스를 소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이템은 사슴 머리 두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목초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 사슴을 잡아서 머리 아이템을 얻어야 돼요. 근데 사슴 같은 경우에는 어... 도망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활을 준비해서 잡는 걸 추천드리고요. 물론 뭐 나무 있는 쪽으로 어 몰아서 몽둥이로 때려잡는 것도 가능하지만 웬만하면 활을 이용해서 잡는 게 좋아요 사슴을 죽인다고 해서 머리가 무조건 뜨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사슴 중에 별이 달린 사슴이 있는데 걔네들은 드롭 확률이 더 높아요 고기나 가죽도 더 많이 주고요 음, 그리고 사슴한테 너무 접근을 하다 보면 사슴이 이렇게 도망을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활로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슴이 인식하는 거리보다 좀더먼 거리에서 저격으로 죽이는 게 좋고요 그게 좀더 편하고요 그리고 바라임에서 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낙차가 심하다 보니까 에임을 상단에 위치하게 둬야 어, 먼 거리에서 맞출 수가 있어요 어, 활을 최대한 시위를 당긴 상태로 좀 높이 조준하고 쏘시면 됩니다 음, 이렇게 사슴 트로피 두 개를 구했으면 은 어, 요거를 단축기 창 위로 올려주세요 재단에서 단축기 창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 은 트로피 두 개로 이제 보스몬스터를 소환할 수 있어요 잡기 전에 구운 고기 세개 도핑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 틱당 차는 체력 회복량이 이식이라서 좀더 잡기가 용이할 거예요 이렇게 에이크 쉬르는 패턴이 총두 개가 있어요 첫번째는 달려와서 이렇게 머리로 들이박는 패턴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앞발을 들고 전기를 이렇게 뿜어요 전방 범위가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옆쪽이나 뒤쪽에 붙어 있어도 전기에 감전이 됩니다 그리고 전기공격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들 뒤쪽까지 피해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굴러서 피하시는 게 좋고요 첫 번째 보스는 굉장히 난이도가 쉬워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근접보다는 원거리에서 활로 잡는 게좀더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스를 처치하고 나면은 아이템으로 사슴의 단단한 풀 그리고 에이크시루의 트로피 이렇게 두 개를 얻을 수가 있어요 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처음에 태어났던 장소에 가서 걸게 되면은 어,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단단한 뿔은 곡괭이를 만들 수가 있고요. 저 뿔을 이용해서 곡괭이를 만들게 되면은 바위나 아니면 광석류를 습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에이크시르의 트로피를 처음에 태어났던 장소에 와서 갈고리에 걸게 되면요. 어, 이제부터 스킬을 쓸 수가 있어요. 가까이 가서 상호작용을 F를 눌러서 상호작용을 하면은 왼쪽 아래에 네모난 칸 아래에 에이크시르 뭐 이렇게 스킬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얻은 스킬은 F를 누르면은 어,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사용하게 되면 5분 동안 지속이 되고 쿨타임은 20분이에요. 스킬을 어, 쓰게 되면 근처에 있는 다른 유저한테도 효과가 적용되기 때문에 4명이 모여서 스킬을 돌려서 쓰게 되면 거의 무한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이크시르의 효과는 달리기와 점프를 할때스태미너 사용이 감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먼 거리를 이동할 때뭐 이럴 때 쓰시면 좋고요첫 번째 보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튜토리얼에 가깝기 때문에 어, 초보자분들도 누더기 옷과 나무 몽둥이만 있어도 잡을 수 있습니다 어, 다음 공략 영상으로 어, 찾아뵙도록 할게요 빠이빠이